헤이, 미친 멜로나. 헤이, 는 여기 뭐야? 지지 알고. 이거 지지야, 이이 지지야? 만지면 안 돼? 어, 만지면 안 돼. 만지면 안 돼? 아빠가, 엄마가, <웃음> 일로 와봐. 태리야, 일로 와봐. 네. <목소리> 숨어, 테리야, 숨어. 숨어, 숨어. 숨어, 숨어, 숨어. 다리. 어, 나무, 나무인가? <웃음> <오차케 딱딱> 꼬리. <웃음> <웃음> 어, 꼬리인가? 어 꼬리인가? <웃음> <다> 이렇 갈아야지. <웃음> 어, 꼬리. <웃음> 어, 꼬인가 어, 꼬인가 이거. 이거 뭐지, 이게 어? <웃음> 무궁화꽃이 비었습니다. 날화꽃이 <웃음> <누나가> 비었습니다. <웃음> 무궁 <무궁화고 웃음> 이거? 뭐야? 이거? 뭐야? 누뭐야야이야 누구야? 누구야? 누이야야리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야 기차 출발해! 어. 기차 출발한다! <웃음> 기차. 주세 출발합니다. 출발. 어. 출발. 안녕. 타세요. 뒤로부터. 헤 뒤로부터 여기. 뒤로부터. <웃음> <웃음> <또> 장애물입니다. 장애물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, 나무. 장애물. 장애물. 장애물만 갑니다. 멈칩니다. 다 들어왔어? 아, 다 들어왔어. 어, 다 들어왔어. 천천히 걸어갑니다 앞으로! 앞으로! 앞으로! 앞으로! 앞으로! 으로 앞으로! 다 도착했으니까! 뭐 저거 올 어딨지디봤 소유 찾아다. 아니야 지영. <웃음> 어? 나한테 나한테 토끼 있는데 자 <웃음> 아무리지 뭐지? �그